빠질게 어머. 됐다! 팔! 자. 어이구! 어이구 작아졌어 혹시 What 가, r e y o 다야누네들여 d 누구죠? 누리 n 요 w I'm going 이 o go to the house. I'm g o i 안돼 to 이 안돼 o the 이제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버터 마시 응? 떨어졌어? 누리, 누리 이리 와봐 누리 누리, 여기 있네 자, 누리 앉아 자, 다음 버터 자려지 먹고 싶어, 간식 먹고 싶어 나다아나 <웃음> 내려가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이거좀상으로남야 <아이고. 웃음> <웃음> <저 면상> 된다 <웃음> 아 근데 사랑이 게 너무 웃기잖아, 뭐? <웃음> 웃기잖아. 거리면 <웃음> 넌 너무 적극적이야. <웃음> 얼굴 좋아. 어, 다 아는 것 같아. 어, 왔다, 왔다, 왔다. 기억나? 내려왔으면 좋겠지. 같이 놀아. <웃음> 그래, 뛰어. 모두 뛰자. 퍼도 처음 해봐. 아, 그래? 밥이 굉장히 딱딱하네. 왜 이렇게 새콤한 맛이 나지? 맛있네. 음. 음. 음. 맛있다. 음. Oh, oh, oh. じゃじゃーん <머무> <머무> <머무> 뭐 피니는 오늘 수술한 것 때문이라도 먹는 약이 나갈 거예요. 네. 그게 일종의 위험. 예. 괜찮나? 걱정 마시고 네. 버터처럼... 너어핀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 알미글로백질하고잘사 괜찮고 a l t a l p 는간수입니다4 8 음, 그건... 침을 도 될거야 어너밥 응. 먹자 너네 말고 <웃음> 우리 먹을게 우리 вышла 빨라, 버터는. 버터 보기니? 귀여워, 어, 기안 했어. 떡도보어포기안 했어. 꽃도 보기 어 꽃도 보기 니 했어. 꽃도 싫어하지버기안싫어한다어 꽃도 보 무슨니까 우리 깜부자나 우리 깜부자나 우리 깜부자나 <웃음> 안녕. Bye. See Tomorrow? No, i t 왜 t 하니 e only? We're back, 못가 지금은 못가 k we're back. w e r 아이폰에 대고 시리아라고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단골 대진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메시지 보내. 시리아 메시지 보내. 단골 대진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아 오늘 날씨 어때? 마지막으로 단골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음악 재생해. 시리아 음악 재생해. 시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응 안해? 응? 응안할 거야? 응안할 거야? 이리 와 포터 가자! 가자! 포터 응안할 거야? 달라 달라. 어 그냥 들어가려고 하더라 고 계속. 근데 같이 가볼까? 어. 진짜 웃긴다. 머피니가 뭐, 걱정돼서 그런가? 어그런보다어뭐 다쳤다고 어, 생각하는 어. 건지. 머피니만 어. 따라다녀 버터. 그럼 전부는... 어좀좀 그러게? 이게 탁 터놓고, 밥 맛이 탁떼는 거. 야 어, 아, 음. 아, 아, 아니, 아홉 어? 나, 비니, 비니, 어 오. 비니, 니 비니, 니 비니, 오! 니니피니 비니, 비니, 비니, 비니, 비니, 비열 비니, 비 어! 비니, 열니 비니, 비니, 열어열니 어오피니오피니 잘했다. 오 초록색. 피니 어, 어, 초록색 사람. 아 오! 음, 야, 아이잘네 어, 두개다 어! 야, 그거 아 와. 그럼 그걸로 하는 거야? 응. 끝. 자, 너네 마음 고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